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. 이제 곧 식목일이잖아요. 제가 이 식목일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무를 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파 정도는 심을 수 있겠다 <웃음> 이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. 요즘에 대파 코인 파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파 가격이 굉장이 치솟았죠. 그래서 보시죠. 우선 재료를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대파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화분, 가위, 칼, 그리고 저는 상토와 그리고 마사토 이렇게 준비를 했고 화분용 네트망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. 한 5cm에서 6cm 정도로 남기고 잘라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사토와 상토를 넣어줄 건데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흙을 흘리면 어머니한테 당착심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짠! 여러분 이렇게 대파 화분을 완성했습니다. 약간의 뭐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, 예쁘게. 이 대파가 성장 속도가 빨라서 키우는 재미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내일부터 대파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지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력 대단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대파를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짜잔, 이렇게 대파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, 맛있겠지 요 대파와 마늘의 이 완벽한 조합이 엄청 향긋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はい, はい。はい。